안녕하다입니다 네, 오늘도 다량, 어 네, 상류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참석이 가능할 지는시습니다 어, 일 네, 가보도록. 돌밭에 도착을 했고요. 네, 오늘은 네는 형님과 네, 동탐을 나왔는데요. 네, 하는 형님이 이렇게 자 사이즈가 지금 이거 한 장이 한30좀 넘을 것 같고요. 네, 고도 한30 정도. 네, 엄청난 강질이고 네, 토막이 네, 아주 잘 나왔죠. 네. 지금 무게도 자, 상당하구요 자. 자. 자. 네, 이쪽이 조금은 아쉽긴 네, 하지만 네. 괜찮은 토막석 네,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쪽에도 자어 정원석으로 네, 좋을 듯한 이쪽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색감과 네, 곳곳에 또 변화가 좋고요. 아, 정원에 두면 네, 굉장히 멋있겠죠. 사이즈도. 상당한 대적이고요 자, 다시 저쪽으로. 그렇지. 또 포인트가 좀 있는, 네. 그럼. 족도의 사이즈들이 많이 좀 크다 보니까 또 아, 상당하죠 크기가. 이쪽 네, 부분이 네, 파가 있는 자, 이것도. 사이즈 엄청나고요. 와 또 변화가 상당히 멋있고요 자, 이것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은 참 대작들이 많아가지고 네, 사이즈가 적당한 거는 어. 자, 주제 잡히는 게, 네, 아, 이 돌은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문양으로 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꽃이 이렇게 좀 여백도 조금 있고 네 조금 더 크고 네 그랬으면은 네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어네 모함도 좀 괜찮고 네, 수마도 좀돼 있는 상태고요 네 이돌은 오늘 제가 네, 이돌은 하나 네, 추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그래도 네, 추석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쉽죠. 네, 여기 뭐 주제가 잡히는 것도 없고요. 아, 수마도 굉장히 잘돼 있는데 네. 포인트가 아, 주제잡기가 네, 굉장히 어렵고요. 네, 이것도 밑자리 좋은데 네, 이거는 사이즈가 네, 이것도. 상당한 사이즈가 상당하죠. 그리고 자, 여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또 주제적기가 좀 살짝 아쉽고요. 네 곳곳에 이런 옥석은 정말 많은데 정말 별만한 네, 그런 옥석이나 뭐 다른 석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네,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수많은 굉장히 좋죠. 네. 내용이 아주 주제가 없어요. 네, 대장이고요. 아, 칼라 정말 좋은데. 네, 컬러는 정말 좋은데. 네, 전체적으로 아쉽습니다. 네, 물 속에 지금. 여기 좀 보이는 네, 사이즈도 좀큰것 같고요. 네, 이돌 한번 네, 뒤집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까봤는데 뭐 역시나. 되네요. 뒤에도 굉장히 많이 네, 이 정도나 이렇게 박혀있었고. 네, 대자옥석인데요. 어, 그나마 여기서 본것 중에. 사이즈도 그냥 시원시원하고요. 자, 이렇게 산, 풍경에 노을이 이렇게 있는 듯한 네,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는 목석이 진짜 대형 정원석 인데, 밑자리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못해도3 톤은 나가 보이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